궁금한 게 있는데 혜리야 응. 한글을 아직 잘 못하잖아 네. 뭐가 어려워? 음, 음, 어려운 점이 뭐야? 음. 음. 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려 왜 어려워? 혜리가뭐잘못 음. 외우잖아 음, 이제 안그게요안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혜리가 그걸 외우기 된 이유가 뭐야? 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어? 응. 그거 한글 배우면 책도 읽을 수 있는데. 책도 응. 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해리 유치원 가고 그러면 한글 배우지잖아. 응. 응. 음. 이름 전화 감사드세요. 한글 못하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책을못 읽잖아 글씨... 글씨도 쓰고 해야되는데? 네. 나 아직 관심이 없어? 음... 미안해. <웃음> 미안하진 해미안 않아도 돼 근데 혜리가 그때 책 읽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한글에 관심 있는 줄 알았어 그러면 한글은 안 배울 거야? 안할 거야? 그누들은 안 배울거야? <웃음> 대리는 한글 빨리 배우고 싶어? 응 아부터 써야되는데? 응 옳지 작은게 떠야돼응 왜냐면... 너무 크게 쓰면 안돼 맞아 왜냐면 빈칸이 없잖아 그치. 어 맞아 <웃음> 어, 잘했다. 나 여기에 그지 뻔했어. 어, 여기. 알았어, 여기 장태일 있어봐, 이제. <웃음> <웃음> 엄마, 금방 만들어줄게. 해봐. 어 그러네 누가 풀어서 이거를 온이 있어서 누가 풀었어 저번에 그래? 너가 주워가지고 풀었잖아 아 그래? 응 얼마에요? 여쭤보고 이마요얼마리 엄마 봐봐 이거다아 구름 엄마 구름이 어어 구름 떼어온거야 이거 맛있어? 땡게 아니야 설데 이거 야 하지 마, 놀이가. 어머머. 어? 야, 너는 여기 시윤이 있잖아, 시윤이. 그래. 오가 좋으니? 어, 너 연상. 대리야, 하지 마, 무너져. 얘 누구야? 이뻐? 어머머, 이 되게 예쁘다 누구야? 뭐지 됐어. 지금도 다소리 나지 톡톡 치면 다소리 나구나. 아 오. 알겠다. 정답 뭐야? 와. 어 틀렸다. 이리면 <웃음> 너 가져가. 어너 가져가. 테리는 그러면 다시하자 눈물이... 이거. 엄마 이거 어. 다시하자. 테리는두번 어. 기회를 줄 거야. 여기서 제일 어린다. 그래. 그러면 이거는 다 이거 빼고 다시 한번 뽑아. 삼십. 언니가 제일 싫어하는. 파란색이 색 안에 있어연보라색 안에 있 너무 어렵다 파란색 안에 있다고 파란, 힌트 한 번만 더 주세요 안아 뭐야 너무 어렵게 야동생 너무 어리니까 기회 한번더 주자더니 너무 어렵게 내잖아 한 번만 기회를 줘 알겠어. 홍당+ 홍당+ 홍당+ 홍당+ 홍당+ 기 어? 홍당+ 기땡 홍당+ 홍당+ 홍물홍왜 홍당+ 홍이 홍당+ 있어? 홍당+ 홍당+ 홍당+ 홍당+ 홍당+ 홍 곤충과 친구야 곤충과 친구홍 벌레 당홍그리 벌레. 그리고, 그리고. 우리랑 해가 있어야지 잘살글 어? 식물. 글 싱글 싱글 싱볼게글 싱글 싱글 싱글 싱글 다시, 다시, 다시. 이거 여기? 이글 싱글 싱글 싱글 싱글 싱글 싱도시 중국의 도시? 어 딩동댕 히히히힛 <웃음> 호란태만 <웃음> 패스 왜? 제가 알아듣기 힘든거야 아. 뭔지야? 어? 뭔지야? 아니 내가 다시 한번 무술 혜리가 <웃음> 이걸 알아나 혜리야 어른들이 마시는 어른들이 마시는 너의 종류 술? 그거보다 힌트는 뭐어 모의 종류라고 해야지? 모의 종류. 어, 맥 풀의 어, 맞아. <웃음> 딩동댕. 아, 헤다 항어 건드린 거. 오오 옳지. 좋어 다나오른거 건드리지 말고 하세요 풀다 아니 나! 엄마 이번 나잖아 왔다 오! 했다어오 내가 팔굽혀 턱이 이렇게 가래로 그러나? 뭔가. 하나 건드리면 그, 그것만 뽑아야 돼. 툭툭툭 망치처럼. 이렇게 하면 나와. 저기 뽑아야지. 옆에 물이 쏴라. 이지게 건물도 안어 아니잖아. <웃음> 하나만 무너뜨려건 멋있어가지고. 아니야. 아 아니 하나라도 못너뜨리면안 되는 거야. 너 꼴등에 이제 테리랑, 혜리랑 엄마만 하면 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테리는, 응. 어, 아직 이거 하기에 어, 어리니까 한판더 기회 주자. 그럼, 그러면 엄마가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 <웃음> 알았어. 한번더 기회를 줄게. 어, 엄마가 왜 빼? 엄마도 할 거야. 엄마도 할 거야. 내할 거야, 거야, 알겠지? 내가 할 거야, 거야, 엄마 젠가 좋아해? 쟨가? 되게 어렵난 못해 도전해 오다하고 할게 세리야 그러면 우리 이걸로 예쁜거 만들어볼까? 도미노 하자 이걸로 <웃음> 이걸로 도미노도 하고 예쁜 것도 만들어볼까 이렇게? <웃음> 도미노 해보자 도미노 요. 나이야왜 울고 있니? 강아지. 강아지도 와난 이제 사람도 만들래. 사람이 더 좋아. 하야 저기도 꽃한다. 저기도 꽃한다. 꽃어디데 앞에. 그럼 내꽃 하자 파란색이 좋아. 다 핑크가 좋다며? 이뻐? 그걸로 할 거야? 너가 골라? 저거 완전. 어. 얘 계란 꽃인데? 어, 그걸로 살 거야? 그걸로? 응. 엄마, 이쁘은 가짜 꽃인지도 모르고, 진짜 꽃인지도 모르나? 진짜 꽃이야. 나비 같지 않아? 응. 나비 같지 않아? 오 진짜 나비 같다. 엄마, 너가 주문 같지 않아도. 어. 하나, 둘, 셋. 둘. 됐어. 가자. Exactly